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매력이요? 그냥 딱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는데 빠꾸고 없다? 대리만족 왜냐면 평소에 얽매여서 참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그 참고 사는 걸 대신해주니까 그 대리만족의 고마움과 응원 그리고 또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못해요 내가 아무리 유튜버라고 해도 네.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안 돼요 안 쉽지가 안 않아, 않아.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가 네. 제가 옛날에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때는 엄청나게 참고 살았어요 음, 음. 죽음의 직면 한번 해보니까 와 이거 참으면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나도 좀 그런 건 있어 정말 젊을 때는 내가 손해 많이 보더라도 그냥 참고 살았던 게 되게 많았는데 음. 지금도 뭐 되도록이면 조심은 하지만 그냥 무작정 참는 거는 바보다라는 맞아요. 게 어느 순간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 사람들도 친한 동네뭐 형이나 친구 같은 사람이 대신 그런 거 를 뭔가 해소시켜 주니까 아, 그런 맞아, 맞아.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맞아. 구독을 하고 응원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확히 깨뚫고 계십니그 아 죽을뻔한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요즘 세상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지만 음.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기초수급자에다가 국가에서 이제 쌀이나 그런 걸안 주면 굽는 정도의 그런 가정에서 하지만 행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암이었거든요 전신에 암이 퍼지고 오랜 시간을 투병을 하셨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료급여 의료물품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도 제가 웃긴 대학이라는 사이트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음. 글을 올린 이유가 내가 착해서 글을 올린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거요 신을 믿었어요 음. 왜냐면은 하 우리 아빠 아픈데 나도 똑같은 비슷한 힘든 분들 도우면 우리 아빠 안 보내시겠지 이런 음. 마음으로 음. 봉사를 하면서 만 원이 안 되고 몇천원안 되는 돈으로도 소년소녀가장이나 음. 어 홀몸 어르신들 도울 수 있다 이런 글을 음. 올리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네네. 한날 아버지가 정말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음. 그날은 근데 비가 너무 엄청 오고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배달 알바를 원래 갔어야 했는데 땅이 너무너무 얼고 좀 음. 위험해가지고 그때 못 갔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고 싶다 배도 너무너무 고프고 병원에 가고 싶다 했는데 그때 5만 원 정도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오늘만 좀 참아주세요 제가 내일 이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전전날에 아버지 의료용품 좀 사고 남은 돈을 좀 기부를 했었어요 음. 딱 아버지가 아프다 배고프다 병원에 가고 싶다 한 날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봉사랑 이런 것들 다 멈춰버리고 아예 그냥 활동 자체를 안 했어요 음. 내 가족도 못 지켰던 놈이 음, 음, 뭔 봉사냐 남돕는다 음. 해놓고 내 가족도 못 지켰는데 이러다가 사실 정신병이 왔어요 그때 음, 음, 음. 극 하다가 다시 이제 조금 더 점점 좋아지면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날에 배가 너무 아프고 음음. 열이 계속 40도가 넘게 올라가는데도 병원에서는 독감 검사를 했는데도 독감도 아니고 제가 저희 아버지가 암인데 저도 유전으로 암은 아니냐 네. 아버지랑 증상이 좀 비슷한 거 같다 이러니까 는이 젊은 사람이 뭔 암이냐 음음. 뭐 이런 식으로 일반 그건 개입병원이었거든요 하다가 나중에 계속 그래도 똑같으니까 그럼 CT 한번 찍어보자 음음. CT를 찍었는데 암인 거예요 오. 근데 알잖아요 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남아있는데 네. 제가 집안의 가장인데 음. 이제 저까지 이제 암이라고 하니까 음. 대출을 한다 해서 살아난다 해도 집에 가장도 없어지고 어머니만 더 힘들어질 음음. 뿐이라서 그때는 제가 사실 자살하려고 했어요 네네. 진단서랑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이런 애써 들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음. 그래 내 인생은 정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래 하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소연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몇 년간 봉사하던 웃긴 대학이랑 커뮤니티에다가 음. 이진단서랑 그때 받은 종이내역 이런 거 올리면서 의사저암이라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사이트에서 뭐 추모가 다 해주셨거든요 네. 제가 암이라고 앞으로 봉사 못할것 같습니다 죽는다는 소리 그때 안 했거든요 네, 네, 네. 이래서 봉사는 무기한 연기되고 음. 언젠가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는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댓글에 막 다른 거예요 야 너는 이때까지 몇 년간 우리한테 남들 도와주는 모습 보여줬으면서 주왜 음. 너는 도움받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 있는 운영자분들이 랑해가지고저 음. 병원비하고 다모금해서해주시더라고 어. 대단하다 수술을 정말로 이제 크게 했어요 원래 암 같은 경우는 에 거의 대부분 국강경이라고 몸에 구멍 조금 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아, 장기 자체를 다다 다 꺼내가지고 네.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13시간이 조금 넘는 수술에 이제 눈을 떴을 때 네. 저는 이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었을 인생인데 음. 사람들이 살수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이제 내랑 똑같이 힘는 사람도 없자 음. 이런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10년째 지금. 그래서 그 계기로 계속 그런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고 있구나. 뭔가의 계기가 있어야지 그 생각들이 확확 바뀌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게 자 사람들이 이종모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뚝배기 브레이커 뭐 자극적인. 그리고 봉사. 난 이렇게 두 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가장 메인으로 보는 거는 자극적인 영상이나 뚝배기 그레이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그제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음. 재미있고 편하게 보기 좋으니까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렇게 되는 게 좋냐면 은 네. 원래는요 제가 봉사글만 올랐어요 페이스 사람들한테 웃긴 자기는 커뮤니티는 한정적이잖아요. 네네. 제가 좀 광범위한 곳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도우면더 많은 음. 사람이 살수 있지 않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그게 유입돼서 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음. 또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봉사 영상 사실 좋아요도 안 눌리고 음. 웬만하면서는 관심이 아니, 이렇게 그치, 가는 그렇다. 분야는 아니죠 좀잡고자기하고 있다 그냥 글만 계속 올리다가 음. 어느 한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나라 사기를 당했었는데 가게 뜨면서 그 이후로부터 봉석을 더 많이 봐주더라고요 음. 아 내가 웃긴 영상을 하나 올리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래 사람들이 다음 영상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음. 그걸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음. 올려집니다 그래도 아. 잘 풀려서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을 도와드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음. 음. 우리나라가요 비의료 혜택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식 수술 비용 암 수술도 이제 수술은 괜찮은데 비의료되는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네네네. 음.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못 받아서 부모님을 잃거나 아이를 잃거나 음. 가족을 잃는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제보가 엄청 아. 많이 와요 어. 그러니까 의료 혜택 안에서 벗어난 수술이나 낫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제보를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 저한테 기준이 있으니까 가서 네네. 서류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와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분들께 기부를 한다는 게 아니라 1000원 챌린지라고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1000원씩 네, 기부를 해주고 더 그쵸. 하실 분들은 더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항상 기억에 남는 것들 한 가지를 꼽자면요 수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 네네. 어머니는 꼽... 상태가 너무 먼저 곧 음. 돌아가신다는데 음. 네. 3천만 원이 넘는 간이식 비용이 있었어야 돼요 음. 근데 당장에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시작할 때도 100만 원 이상 먼저 해가지고 음. 몇명걸 제가 할 테니까 음. 여러분들은 나머지 것만천 원씩만 해가지고 2만 0천명에서 3만 명만 천 원씩 하면 진짜? 한 사람 인생을 살릴 수 있다 천 원이 누구에겐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면 그렇죠. 우리 천원씩 모아서 3만명 이거 한번 해보자면서 응. 그러면은 3일 뒤에 수술할 수 있다면서 살릴 수 있다면서 돈 없어서 공부를 잃는 심정이 얼마나 그렇게 했냐면서 이런 식으로 여 올렸는데 3시간만에 와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천원씩만 내주면 정말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게 그쵸? 되게 어떻게 보면 쉬워지는 아,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독자분들도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신 분들이 정말로 네. 뭐 실버 버튼을 또 음, 내놓으면서까지 아. 도와주시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분들도 안 좋은 시선보다는 좋은 시선이 되게 많았었어요 댓글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정말 감사하죠 매번 감상하고 항상 고맙죠 근데 그 유튜브 측에서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웃음> 따로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실버 버튼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반하고 유튜브 측에서 뒤통수를 때린 내용 아닌가 라고 <웃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할수 있는 게그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새는 구독자가 오르는 것보단 조금 떨어지는 추세고 영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응. 당장 수술이 급한 일주일 안에 모금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암 수술을 못해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연자분이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 황용옥 씨라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은 원래는 일기였어요 총수암 일기였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꾸 아픈 거 참고 참고 참고 하다가 전신에 퍼져가지고 말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수술을 당장 하나 못살 거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암 수술하는 거는 잡혔다고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의 스케줄 일정에 따라 병원마다 틀린데 정말 기적적으로 잡힌 스케줄이 음. 15일이었어요 그때 네. 5월 15일 근데 돈이 없잖아요 음. 모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처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음.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도움 달라는 사람도 내 구독자고 나도 옛날에 나를 좋아해주던 사람들이 나를 살려줬는데 음. 내가 약속한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도받았던 것을 나누기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뭘할수 없으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때 딱 눈앞에 실목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맞지만 네, 네. 노력을 인정해주고 저를 좋아해준 사람들이 준 상이잖아요 그쵸. 그 지금 아프신 분도 네. 저에게 그런 힘을 보태신 분이고 네. 이 실버 버튼은 오직 제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오고 난 뒤에 생각해보니까 사실 구독자분이 나한테 준 거니까 음. 다시 돌려드려도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해서 실버 버튼을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팔면서 남을 도우면은 사람들도 많이 볼것 같고 음. 어떻게 보면 억그로라고 하죠? 네네 <웃음> 네. 그억울로가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이 봐주고 빨리 금액을 모아야 하니까 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던 그 유튜브에서 나를 안 좋게 보던 상관없이 음. 그 잠깐만 내가 그 피해를 감수하면은 네. 살아나갈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지금 황미옥 씨 수술 엄청나게 잘 맞췄고요 음. 지금 엄청나게 건강히 잘, 잘 지내고 있으니까 아. 그걸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유정호 씨는 득도를 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웃음> 약간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과 이상이야. 달라. 티베트요, 티베트요, 그런 거같요 지금 <웃음>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닭살이 몇 번도 담는다 나도 그랬는데, 그랬어. 아 너도 그랬구나.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저라기보다는 그걸 영상을 보고 도움 준 사람들이 다한 일이니까 저도 소름이 한 번씩 돋아요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다 너무 멋지다 뭐이 세상에 아름다운 분 이런 네.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응원 댓글이 진짜 많은데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런 음. 댓글 달리면 기분이 나쁘진 않죠 당연히 음. 그런 말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진짜. 한편으로는 기분 좋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천원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돕고 이럴 때 모든 거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랑 함께 했잖아요 저는 신부름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너무 감사하고 음. 어, 이웃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다고 음.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신 거니까 항상 따뜻한 세상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안에는 아.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래도 우리도 좀 이렇게 벌자 어, 모으자 어, 그런 약간 그런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와이프가 저보다 더 보살이거든요 아 진짜 처음에 제가 결혼할 때이 얘기했어요 사실 결혼식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음. 아니, 와이프가 안 하려고 했어요 뭐무게왜 어. 하냐 그냥 그 돈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전세방에 좀더 못하자 어떻게 네. 여자 꾸미는 거안 좋아하겠어요? 여성분들 네.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쁜데 놀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근데 하는 말이 좋아서 결혼한 거고 음. 평생 같이 있을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음. 결혼한 거고 제가 그때 나는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먹어지도 못하고 네. 티격태격할 일들이 많을 거다 근데 네. 애까지 생겨버렸으니까 이건 도의적인 부모의 책임도 있을 텐데 네. 미안하고 잘 생각 한번 해보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나는 뭐 너만 있으면 된다 네. 우리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방에서 불 때우고 네. 그냥 놀러 갈돈 말고는 기부해도 상관없다 그것만 있어도 사람 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예요 와이프가 거의 뭐 하나님과 부처님이 결혼한 느낌인데? <웃음> 그리고 와이프도 올리진 않지만 이종우 와이프인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네. 페이스북 도움 요청이 수천 개에서 몇만 개가 돼요 네, 네. 답장을 못 보니까 음. 와이프한테 연락을 오거든요 아 음. 그런 와이프도 몰래 도와주고 뭐 네, 네. 제사 해서 그런 것도 많아요 아... 아... 따뜻한 마음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아 여기서 딱한 마디만 얘기해요. 요새? 요 네. 저도 사람이인데 네, 네. 제가 지금 법정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음. 아직까지 야부대에서도안 밝혔는데 애기 있으신 분이 네. 제가 도움 주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안다고 음. 저기 이제 아버님이 시켜가지고 유종호 씨 이용해라 음. 아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애기 병원비 분유값 이런 식으로 해라 해가지고 전한 사기를 쳤어요 그런 <웃음> 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네. 해가지고 서류는 일단 맞긴 한데 네. 내용이 다 아니었죠 아. 병원비나 생명 이급한 상황에만 도움을 주는데 저도 애기를 낳고난뒤니까애기 음. 관련된 거면 자꾸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제 용돈 쪽개가지고좀 많이 또 그런 일이 있는데 둘그 중에 몇 분은 최근에 최근에 한 분이 차 기름값이 없는데 기름값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음. 이래가지고 완전 화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음. 저는 음. 호구가 아닙니다 기름값 저는. 없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면 걸어당기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아까 얘기를 이어서 네. 와이프 분이랑 아이한테 아이애. 좀 하고 싶은 말 있는지 음. 부탁을 아이고, 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내가 이런 영상을 찍은 것도 너무 처음이라 좀그럽네요 <웃음> 일단은 내가 지금 원신기 놈이랑 사아줘서고맙고 하고 <웃음> 그리고 다 이해해주고 이웃을 돕는 거에 관해서 이해해주면서 같이 돕고 이런 식으로 해줘서 너무 고맙고 솔직히 말해서 누군들 명품 백안 사주고 싶고 좋은 집에 안 사고 싶고 좋은 잔차고 싶겠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슨 각서를 쓰고 남을 돕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는 본인도 더잘 알고 재현이 너도 그 이해하고 그런 일 하는 거 좋아하지만 여기서 말하자면 은 보면 댓글에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라 가정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래 보려고 왜냐면은 하린이도 이제 세살이고 하린이도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고 나도 이제 사람들 말처럼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나는 가족의 일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날 되돌아보니까, 말만 그렇고, 진짜 사람들 말처럼, 남이 우선인 삶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 약속하는데, 이제는, 가정이 우선인 것처럼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게끔 좋은 것도 하고 좋은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먹고 행복하게 하게 해줄게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내가 이번 년에는 제일 비싼 뭐 하와이 같은 거 하와이가 제일 비싼 거 봤나? 그런 거 해가지고 한한달 뭐 있다 오잖아 아 아, 멋있다 멋있다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응. 다 도움을 드릴 순 없잖아요 그거를 다 짊어지기에는 좀 힘드니까 본인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도 응. 아직도 미래가 남아있으니까 맞아. 이제는 본인들 가족의 행복도 조금 챙기면서 음. 앞으로 공사하는 거는 조금 줄여도 정호 씨의 마음을 다 알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드 <웃음> <웃음> 가장 듣고 싶은 말이야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준호TV 출연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음 게스트로 나오실 분한테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어 저는 뭔가 마음의 짐을 좀 내려두고 온것 같아요 아이 택시에다가 어, 뭔가 진짜 그 정신과 상담을 받고 나온 것 같아요 <웃음> 진짜 너무 털어놓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가장이거나 뭐 음. 그러니까 가족한테 힘들 일을 그렇죠.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한 지인일수록 더 이런 얘기가 하기좀안 안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택시가 아,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컨텐츠나 영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 마음의 짐을 털어주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방 네, 손이지 말고 꼭 나오세요. 진짜 추천드니요아 마무리 인사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준호 어, 택시에 출연해주신 유정호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채널도 더 커지시고 우리 자주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